이게 낙지예요. 오늘은 어, 호박지 해신탕을 끓일 거예요. <웃음> 그래서 낙지 두 마리 갖고 이제 손질하고 있어요. 아 손실어 냉장고 끓일 때 손실 없네. 소금을 좀 넣고 조물조물 낙지 대가리는 잡고 다리 이렇붙여줘야 돼. 빠지 빠지게. 이게 어제요호박지예요 먹을 만큼만 호박도 넣고 이걸 키고 또 이제 육수를 쌀뜨물하고 멸치하고 다시마하고 들어갔어요 좀잘박절박하게 부숴줘야 돼 끓으면 양념한테 자 끓인다 끓어요 끓어 마늘 좀 넣어주고 생강도 향긋한 데 나라고 조금만 넣어주고 이거는 이제 이 낙지는, 이게 낙지인데 낙지는 이게 끓은 다음에 넣어야 돼. 너무 오래 끓으면 질기니까. 전복 하나 넣고. 이 혼자 드실 분은 낙지 한 마리. 우리는 3인분이니까 낙지 두 마리 갖고 셋이 놀아 먹을 거요. <웃음> 낙지를 좀 잘라줘야 돼. 전복은 이제 냅둬. 냅두고 이제 그거는 고추를 좀 넣어주고 청양고추 3개예요 파도 좀 넣어주고. 여긴 두부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데, 어제 밥뭐 넣고 밥뭐 남아서 넣을 거예요. 이쁘게 넣을까? 기왕이면? 동그랗게. 고춧가루 조금 넣어주고. 아, 맛있게 끓고 있어요. 간을 좀또 보고. 야 간은 딱 맞네 국물 이렇게 좀더 구워도 똑같애 뜯까 이제 아 맛있어 여기에는요 어 돼지고기 아니 저, 저, 소고기 넣어도 되고 뭐 조기 있잖아요 조기도 이거 깔고 위에다 딱 놓고 끓여먹어도 맛있고 도루묵 넣어도 되고 뭐 오징어 넣어도 되고 입맛대로 다양하게 호박지만 있으면 먹을 때마다 다른 맛으로 이렇게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호박지 하나면 찌개 걱정 안 해도 돼요 우리 호박이요, 그리고 물렁물렁, 물렁물렁하지도 않아요. 김치를 담아가지고. 여기에는 그 바다에서 나온 것만 들어가서 어, 호박지해신탕이라고 그래요. <웃음> 그래서 맛있게 오늘 끓였어요. 감사합니다.